게시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학교 동문인 배우 우현 안내상과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1일 밤 10시 55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고 박종철 1431주기를 맞아 당시 연세대 총학생 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우상호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MC 김구라는 영화 1987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촬영된 우상호 의원과 우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진을 잘 보면 우현씨 머리는 삿발을 한 상태라며 이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조치를 발표했을 때 연세대 학생들이 항의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현 씨는 당시 집회를 주도하는 사회부장이었다. 단식과 삭발을 하나 택해야 했는데 우현이 굶는 건 못한다고 해서 우현이 삭발을 내가 단식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김구라는 안내상도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사진엔 없다고 말했고 우 의원은 당시 집회는 총학생회 집행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의심인 작가는 안내상 씨는 지하에서 더 과격한 활동을 했다며 우 의원이나 나처럼 잡혀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고 중요한 인물들은 지하에서 활동했다고 거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우 의원이 안내상에 대한 일화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안내상은 지난 1988년 광주광역시의 미국문화원 도서관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미국을 못갈 것이라면서 한국 블랙리스트엔 없는데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실제 안내상은 이 일로 자수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우 의원은 우현 안내상과의 친분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우현씨를 워낙 오래 만나 못생긴 줄 몰랐다며 무한도전 모친소 특집에 나와서 1위를 해놀랐다고 너스레를 떠는가 하면 우현 안내상이 내 신혼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 인연으로 그들과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문식, 이종혁, 이필모 등의 배우들과 친분을 갖게 됐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